왜아 <웃음> <일, 일어나죠. 웃음> <아니>, 내려오면 잖아 <웃음> 진짜 배가 너무 부고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고. 한들어 자리가 없다. 지가보 역시 먹고 싶은 거 먹고 살 때가. 가장 행국가아자기 이런 모아서 월급을 들었을 때. 음! 음! 정말 맛있다! 음! 자, 여러분. 자기 브랜딩이 중요하니까 제가 스티커를 제작을 했습니다. 진짜 커 너무 귀엽지 않아? 뭔 생각이야? 애옹, 아는 나름 나름 귀여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마레모히 내가 만들 베이커리 이름 마레모히 그래서 쿠키 만들어서 사람들 선물 줄때 이거 딱 스티커 붙이면 난리나지 그리고 1500매라서 사람들 선물 1500개 줘 아, 진짜 난 이런 게 너무 재밌는데 이런 거할때 너무 재밌는데 회사에 할땐 너무 현타가 와 머리가 너무 아프고 IT팀이랑 이랬 땐 죽을 것 같아 음. 좀만 더 버티자 음. 여러분 많이 혼란스러우시죠? 편집하는 저도 매우 혼란스러워요 <웃음> 난 분명히 다이어트 영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 먹방이야 <웃음> 그래서 보니까 배란기더라고요 배란기 다이어트하면 안돼 큰일나 <웃음> 그래서 편집을 하다 보니 이렇게 먹는데 살이 안쪘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,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지? 이렇게 많이 먹는데? <웃음> 정말 2주 뒤에 황금기를 노려서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유지 만 알비빼